<웃음> 나랑 데이트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 앞으로 못 가+ 못 간다고 아, <웃음> <웃음> 어디 가 역시 진흙들 여자 꼬시는 제조 하나는 최악이라니까. 어디가 이쁘니? 어, 엉덩이 점프 어디가? 아 음. 어? 차별이 이 문제점이 뭔지 알아? 너무 뭐 과감하게 들이댄다는 거야. 어그그 그, 그래? 음, 그래. 여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들이대는 남자보단 재밌는 남자를 좋아해. 어, 저, 재밌는 남자? 어, 그래. Good idea. 음, 저 있잖아, 백설아. 아까는 미안해. 아니야. 그럴 수 있지. 지금이 기회야. Right now. 공항이 궁에 들어가기 싫으면? 공실한 공실한 <웃음> 야 그리고 맨날 미안한 동물은 오, sorry <웃음> 이거 무가 눈물을 흘리면 <웃음> 난 이렇게 재밌는지왜 백설이가 날 싫어할까? <웃음> 나도 재미없어 너 그냥 노잼 그 자체야 <웃음>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? <웃음> 또 방법은 있지 여자들은 선물에 약한 법이야 어, 어. 어곧 어, 아이디어 음곧 아이디어야 좋았어 그런데 네 돈이 없는데 어 그러면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되잖아 음 그런 방법이 있구만 좋았어 해볼게 음, 그래 백설이랑 사귀려면 재정 도는 선물해야겠지. 그런데 가격이 250만 원? 음, 엄마한테 물어볼까? 엄마 엄마 저 250만 어, 어, 이, 이, 250만큼 사랑한다고요 에, 엄마 사랑해요 어, 하마터면 어, 죽을 뻔했다 도대체 그 250만원을 어디서 구하지? 아, 전화왔네 여보세요? 아 늑대야 나 댕댕인데 혹시 미안한데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용지 있잖아 복사 좀 해줄 수 있을까? 잃어먹어서 말이야 응 아, 알았어 우리집에 최신형 컬러 프린터가 있으니까 걱정을 하들들말라고열 고마워 응 아. 어, 돈도 이렇게 마구마구 복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<목소리> 아하! 그래! Good idea! 내용돈 5만원을 이렇게 복사하면 되는 거야. <웃음> 돈이 복사가 된다? 돈 벌기 쉽구야. 그런데 이게 정말 사용이 되는지 확인부터 해볼까? 아, 안녕하세요. 저, 이거 햄버거 하나 살게요. 응? 어, 여기, 돈, 여,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음. <웃음> <웃음> 뭐, 뭐야 이거 정말로 정말로 사행이 되잖아 난 이제 보자야 뭐야 너 복권이라도 당첨된거야 이게 다 무슨 돈이야 <웃음> 에이 뭐 그거 아니야 이 정도 지 진흙 으면 백설이도 나한테는 먹음할걸. 돈 많은 남자는 매력이 흘러 넘치는 법이지. 잘 봐봐. 이케 이케라며. 비비안. 바보. 설마 처음부터 엄청 비싼 물건을 줘서 부담을 줄려는건 아니겠지? 헤헤헤 <웃음> 음.. 안녕백은 어? 아, 저.. 백설아 음.. 너를 위해서 내가 250만원짜리 명품백을 선물할거 같은데 자 가자! 좀, 좀.. 부담스러워.. 미안 에이.. 에이.. 주디금 뭐가 부담스러워 이렇게 너한테 좋은걸 주는데 어? 도대체 아 어? 백설아, 네 문제가 뭐야? 웃기고 진트라고 어? 돈도 이렇게 많은데. 어, 어, 거의 그냥 못생겼어. 어? 에에뭐뭐 뭐야? 정말 미안해. <웃음> 아, 외모 지상주의자아요 자, 무슨 개인에 기네 했다. 마요 니가, 쉬리트니? 아, 아, 아, 아, 아, 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이 녀석이. 아, 아이구나. 아빠, 여긴 무슨 일이에요? 아, 백설이구나. 어제 저 꼬마 아이가 우리 가방 가게에 와서 가방을 사갔는데 저 꼬마가 건네준 지폐가 위조 지폐였어. 그래서 내가 바로 신고했지. 뭐라고요? 이 나는 전쟁. 진흙대 쟤는 어쩜 저렇게 멍청하고 한심할까? 우리 백설이 친구라니까 한번 선처해주겠지만 다음부터 절대 그러면 안 된단다 이건 중범죄야! 알겠니? <웃음> <웃음> 네티야 진짜 진짜 너는 얼굴도 못생기고 마음도 못생기고 하늘부터 열까지 괜찮은 구석이 없는 애같아 혐이야 <놀람> <웃음>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직 14세 미만 족법 순으로서 형사 책임은 없으니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이 사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늑대야 너 이거 얼마나 큰 범죄인 거 알고 있지? 반성하며 살거라 어? <놀람>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. 아이고 죄송해요. 그런데 이 사실은 엄마한테 안 알리면 안 되나요? 음... 절대 안 되지. 음! 저기! 어머님 오신다. 엄마... <목> 엄마 잘못했어요. 하지만 저는 사랑한 죄밖에없다고요 알려주세요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